안녕하세요. 저는 세이 l d 칠드런 국제사 업 본부 최은지입니다. 저는 곧 베트남으로 출국 예정인 세이브 베트남 파견자입니다. 제가 세이브에서 관리하는 사업은 세이백투스쿨 사업과 신생아 살리기 사업입니다. 세이백투스쿨 사업은 작년 7월부터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동시에 시작한 사업으로 코로나로 배움을 중단한 아동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학교가 휴교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베트남 꽝빈성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생아 살리기 사업 또한 작년 7월부터 시작한 3년의 사업으로 베트남 손라성 당락성 두개의 지역에서 소수민족 신생아 모성 사망 감소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 가서 수행하는 업무 중또 다른 하나는 NBD, New Business Development인데요. 신규 사업 발굴입니다. 어, Save the c 베트남 사무소와 함께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 아이패드 그리고 애플 펜슬 내돈내산 이거는 어, 제가 출장이나 여행을 갈 때마다 로망이 있었어요 그림으로 기록하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했고요 제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베트남 생활, 학연 생활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계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에 제가 열심히 프리퀀시를 모아 받은 컴포터입니다 어, 필드로 출장을 가면 항상 숙소가 열악해서 약간 무릎담요 같은 거를 들고 다니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바꿔보니까 방수도 되고 그리고 따뜻하고 굉장히 세탁도 용이할 것 같아서 이번에 이것을 들고 가려고 합니다 다음은 필터 샤워기와 브리타 정수기입니다 어, 베트남이 물 문제가 너무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필터 샤워기를 사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특히나 한국보다 필터를 더 자주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필터도 넉넉하게 사서 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템은 저희 할머니께서 정성으로 뜨신 수세미입니다. 어 이거를 주위 지인들에게 선물해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들을 들고 가서 베트남 사무소 직원들에게도 선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자. 워낙 모자를 좋아해서 항상 쓰고 다니는 편인데 고민 고민 하다가 선택받은 모자 약 다섯 개를 들고 갑니다. 특히나 예전 동료가 출장 갔다가 준이 세이브 모자는 아마 출장, 필드 출장을 갈 때마다 쓸 예정이고요. 나머지 모자들은 돌아가면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괜찮겠어라는 반응이 제일 많았습니다 일단 시국도 시국이고 제 전반적인 건강을 염려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제가 출장에 가면 많이 아프고 많이 다쳤던지라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의 걱정과 염려 속에 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발 협력 분야에서 일한 지 이제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파견을 지금 가는 게 저에게도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도 사업장과 긴밀히 협력하며 함께 일하기는 했지만 또 현장에서 매일같이 얼굴을 보고 필드를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이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세이프 d 칠드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자세한 해외 파견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전하게 베트남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